하세요. 스케치 보드 몸으로 말. 해 어, 네. 어 네. 잘한다고요. 첫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기대되네요. 예! 오직 네 오분 몸으로 말 제시어 20개를 맞히는 게임인데요. 아, 같이 맞춰보세요 어, 잘잘 아, 출발 좋아요. 요거 뭘까요? 요거는 괴물의 헤드폰 열를 몸으로 말해봅니다. 잘하죠? 아, 아, 아, 아, 아, 개범해, 바로 아, 아, 아. 맞혀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맞춰보세요 콩나는 건데? 뭐죠? 맥도로 가라? 맥도로 가라 정답은 바로 어, 어이가 어이 없네 어이 제목 어이 제목 네 어이 어이 제목이 어이가 없네가요 어이가 없네 아 잘해요 1분 10초가 경과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관계로 멤버 교착을 했습니다 자 멤버를 바꿨는데 여전히 잘해요 거기 엄청나요? 안돼안돼야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아, 지효 아, 아, 씨.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돼안돼안안돼 <웃음> 맞추면 돼요! 야이! 오케이! 야이! 마지막! 야이! 마지막! 수영! 아, 엄청난 스피드로 맞춰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잘하더라고요.